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. 오늘은 레이라랑 빙고를 해서 지는 사람이 빙고가 되어 볼 거예요. 빙고요? 네. 제가 심판을 모셔왔어요. 뭐야, 아기님, 빙고 흉내 내주세요. 빙고요? 빙고요. 어떻게 흉내내요? 빙고. 빙고 노래가있어요 기분 좋아 썬. 빙고 흉내 내주세요. 띠리리리리리. <웃음> 참지해! 아, 제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레이라랑 빙고 게임 할 건데 주제 하나만 정해주고 가세요 주제? 네. 빙고는 역시 숫자지 그래서 빙고 지낸 사람은 빙고용 내내기 <웃음> 근데 되게 본인은 안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? 난 오늘 일을 갈고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되셨어요? 네 일단 빙고판에 다 적고 나서 시작해요 네. 가이바이보일단 먼저 선 정하기 가위바위보 2 2 8 11 20 19 1 6 16 25 21 2나 쓰리 빙고임 벌써? 벌써지 아 <웃음> 요내 자랑 시러워, 시러워. 짠 <웃음> 빙고 흉내를 내면서 퀴즈 는레이 먼저 손하는데도 저때에요나 기다릴 거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됐어요? 아니 아니 아 빙구는 빙구여서 퀴즈 읽을 거예요 좋아요? 나도 좋아 <웃음> 레이아술먹었어요 <웃음> 바르는 순간 약간 술기이 올라오는 아왜 <웃음> 어,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방해 거야? 왔어요 방해한다. 방해한다니 기분 찬서 찍는 거 아니에요? 나도 놀러 왔지 그래서 이번에 퀴즈 누가 돼요? 심으로 내가 거. 이겼죠 에헤! 게임! 나보다 지는 사람한테 졌네 응. 뭐야? <웃음> 해볼게요 예. <웃음> 이번에 검은사막모바일의 빙고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빙고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<웃음> 1번 토벌추천서 2번 마력의 정수 3번 돌파 복구권 4번 차원의 조각 5번 여신의 눈물 6번 빛나는 연금석 상자 딩구는 다왜 몰라요? <웃음> 알려주세요. <웃음> 끝! 딩구처럼 끝해줘요. 이리 끝! 해줘요. <웃음> 끝. <웃음>